음을 음. 보면은, 네. 네. 여기도 정리가 딱 되어있는 게이 친구가 있어요. 아, 네. 하, 이 친구는, 네. 보시면, 네. 앞에 걸로 갈게요. 어흠. 자, 보시면, 네. 여기. 그 아까 지수 법칙 했잖아요. 네. 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. n, A, A에, n, a의 네. n, 그다음에 b이랑 n의 a의 n, 아 b, b는 묶인다고 보면 편해요. 음. 이그 친구로 묶이면은, 네. 네. 네. 이렇게. 음. 되고요. 네. 네. 이 친구는, 네. 아까 저 위에 적힌 거, 이거 네. 해가지고, 네. 얘는 A고,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